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네. 보험료겠죠? 맞습니다. 네.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어요? 어, 많은 사모님이 상담을 할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만기 선택은 보험료를 이제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만기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경제적인 상황과 가족력을좀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장단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라 하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폭이 좀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면 30세 만기의 단점? 어, 30세 만기의 일단 단점은 해지환급금은 없고 30세 만기로 보장이 끝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재가입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해지환급형 상품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다는 라아 그러면 은 네. 30세 만기는 전부 다 표준형?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시니다 음, 그러면 반대로 장점도 있잖아요. 아, 장점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어 30세 만기의 장점은 영유하기 최대 보장을 넣어도 보험료가 당연히 100세 만기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 전환 제도를 통해서 30세 만기 시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연장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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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험료가 30세 만기로 적당하다라고 하면 30세 만기의 장점을 극대화 살려서 가져가시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산이 있다고 라 하시면 길게 가져가시는 담보를 100세 만기 뭐 혹은 또 80세 만기로 설정을 하셔서 조합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음, 추천해주시는 거는 이 조합 설계를 가장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 예산이 있다고 라 하면 음. 음, 조합 설계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산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30세 만기를 계약 연장의 장점을 극대화 살리고 3 0 0 0원으로 종합보험을 잡는다고 라 하시면 100세 만기, 80세 만기를 진단금으로 해서 3만원 구성한다면 종합보험료 6만원 내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조합 설계가 가능합니다. 인큐베이터 입원일당이 핵심이다 보니까 여기서 인큐베이터 입원일당을 조금 더 챙겨주고자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좀 플러스가 좀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음... 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이랑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면 네. 어, 그 이유와 설계에 대한 어. 노하우들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기 네. 기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납입 네. 기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무해지 상품, 그러니까 해지한 금이 없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20년 납 이상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데 20년 납 3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 30세 만기 도 설정이 가능하고 음. 15년 납 30세 만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 납기를 이제 줄이시는 분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음. 총 납입되는 보험료에 있어서 보험료 절감을 또 톡톡 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10년 납, 15년 납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많으시고요 어, 보험을 빨리 끝내시고 싶은 분들은 음. 10년 납도 고민을 하시는데 이0년 납에 대한 부담이 매달리는 보험료가 커지다 보니까, 음. 그 사이에는 15년 납도 음.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기를 줄이면 총납입보험료는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선택의 한 팁이 될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럼 네. 3 0대만기와 100세만기를 잘 조합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을 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조합벽에는 어떤 구성이 될수 있을까요? 영유아 시 이제 고위험담보는 30세만기의 상품으로 구성을 하시고 3대 진단금과 수술비, 가족 일배책과 같은 우리의 평생 보장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담보들은 100세만기로 여기에 2018년 4월 이후에 단독으로 분리된 지금은 이제 4세대 실손이죠. 실손보험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러면은, 퇴학원 가입하는데 세 네. 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 아. 네. 네, 단 여기서 이제 효율적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수술비와 진단비를 구분해서 이제 가입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네 개를 가입하는 거예요? 네, 많아지면 이네 개까지가 되는 거죠. 아. 네. 보보장 플랜으로 준비를 원하시는 경우 구성이 또상이하게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어, 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냐. 국내에 네. 30개가 넘는 보험사들이 있는데, 네. 어떤 네.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기에 이제 집중 보자, 그리고 뭐 선천질환이라든가, 그 장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장이 많이 되는 H사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많이들 이 가입을 하시는데, 이번 일단 구성을 같이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출생 시 위험에 대한 보장이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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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꼭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주 6일 이후에 폐하 음. 특약이라는 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음.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라 하면 그 부분도 보완해서 어린이본과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 충분한 상담 후에 불필요한 담보라든가 중복 보장에 대해서는 담당자랑 이제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설계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만족스러운 설계 보험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어, 좋은 팁이네요 그래서 2 1주 6일 내에 태아특약이 가입 안 되게 계신 분들은 태아특약 갖고 가입하실 수 있는 그 팁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